너조이살아요 i 엄마랑 아빠도 하이 하이 어 Hi. Hi. Hi. Hi. i Hi. h o Hi. m good hmm? i h good. h o Hi. Hi. Hi. i i i i h 켈빈 음. 모해요 케빈. h r 안산. 이런 사... 스팽글이? 안산 사랑요 안산 사랑. 사라... 너 어디야? 너 감마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웃음> 오빠 오빠. 사랑해네 나도 사랑해요아 진짜로? <웃음> <웃음> 저 친했어? a u t o n a d s i n a Seo Aku dari tadi belum dapet yang bagus Udah 40 menit nih hampir Maksudnya, Gimana ya Aku udah dapet tadi yang bagus Aku koneksinya bagus nggak? Karena oh. tadi lawan aku tuh koneksinya buruk-buruk terus loh Kamu ini bagus koneksinya Berarti lawannya ya koneksinya yang nggak bagus ya Tapi kalau luar negeri kebanyakan internetnya high speed sih Nggak Maksud aku dari tadi aku tuh dapet pasangan Yang koneksinya tuh buruk loh Oh, jadi i tuh mereka eh, tuh gambarnya di Korea tadi dari ada Greece eh Israel ada Tapi dari itu Korea menurutku juga Menurutku di luar negeri itu speednya tinggi-tinggi loh Oh iya berarti koneksi aku kah kalau menurutku ya maksudnya kalau kayak di Eropa atau di Korea itu sepertinya koneksinya tinggi-tinggi enggak nah, apa namanya ya mungkin ada sedikit Jaringan mungkin. Sendiri. I don't know. I have used a good Wi-Fi. n t k I, oh. ta uh. I uh, n <average Wow. origini. seatptsieves> udah bagus itu aku, oke, aja, apa? aku aja pakai b a pakai 40 u lo aku oh, yeah. bagus a l a n a Oke lanjut ya, aku mau nyari haguk agasi. Aku mau di mau ini dong mau minta kopi dulu, mana kopinya? Kopi apa ini? <laughs> kopi ya, yang... yaudah oke, okay. okay, okay. jalan-jalan selamat jalan-jalan.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뒤에 태극기 멋있어요. 태국이? 태극기? 태극기. 어, 그래요? 아, 네. 뭐해요 지금? 저희 영어 배우고 싶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어, 나도, 나도 네. 한국말 배우고 싶어요. 어? 한국인인 줄 알았어요. <웃음> 한국어 좀할수 <웃음> 있어요. 한국말 조금 <웃음> 알아요. 응 너무 잘해요. g 그... 데안돼요니에요 아닌데, 잘해요. 완전... 아, 어, 잘한다. 이렇게, 이렇게. 배웠어요 o 와! w o 이가상하 Wow. w o 삼천리 w Wow. Wow. Wow. Wow. w o 그래 o w Wow. Wow. Wow. Wow. Wow. Wow. w o What? Wait wait, sorry about languages if I use uh, banmal languages Because if, if I use uh, banmal languages, uh, I don't understand about uh, Korean languages Because, uh, because uh, yesterday uh, I using banmal languages Uh, Korean people angry with me. Oh, uh, I'm, we are okay. Uh, <웃음> 우리는 어. 괜찮아요. Oh, 괜찮아요. Okay, okay, okay. 네. Because <웃음> uh, just a little bit of Korean languages. <웃음> Korean language? 아, uh, <웃음> 우리 한번 척척 <토핑 웃음> 할까요? 조금만 알아요. Uh, <웃음> uh, you can teach me. Uh. 궁금한 거 있어요? 음, question. 해봐. Uh, 같이 영 노래 아, 너영 노래? 정말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리랑> <리랑> <리랑> 아, 너무 <리랑> 좋아. 아, 너이 <리랑> 좋아. 아, 너무 <리랑> 좋아. 아, 아이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아 너무 좋아. 아, 너아 너무 아 너무 부아러워 너 방에 a n 아이 d u My sister, o 니 i Ah, l 요 n 요 o n 요 Oni. You call your s i s t n call your sister l v 너몇 살이에요? 몇살 같아요? 열 일곱. 열 일곱? 너무 좋아해저열 여덟. 아, 아. Your 아, um. Your sister, 마, 아, 언니 몇 살이에요? 언니 언니 몇 살이니? 한 살. 2 1 한사. Oh, o 레만원 시고비 모고고 제과제빵사. 아, you, uh, <웃음> 제과제빵사. 아 어? 그.. 음 브레드. 브레드 킹. <웃음> 네, <웃음> okay? um, What's that? I don't know. You. 셰프. 셰프. 소포. 소포. 아. 디저트 셰프. 아. 어? 백화점. 백. 백화점. 백화점. <웃음> 빵집. I d e a d i o sad. i o sad. i i d d d s a d m o a o m o a o a o a 마카롱 케이크, 탕 탕콩빵, 피면걸, 스 피스 스빵 피스빵, you know? Yeah, d o n u a n 아아요 라요. n Dunkin' e KFC KFC. a KFC? h k n f c is 킨 uh, o <laughs> <chicken>? <laughs> You, you, um, I think you age so, um, t 아 그래 맞아요. Thank you. <웃음> 감사합니다. 저 <진짜 웃음> 맞아요. <웃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한국 이름 예원. 아, 김예원. <웃음> 어 아빠 맞고? 김 <웃음> 나의 아빠 우리 아빠 나 김. 오케이. 게임 김예원 씨. 오케이. 어. Your sister? 어. 10000원. 10000원. 오케이. 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No no d r e 와. 아. I want o <to> see. 일어나 <clears> 봐. <throat> I'm not washing my head. 아 진짜 예쁜데. 아아 머리카락이런? 머리카락 so wrong here. 와 진짜 많이 예쁜데. 아, 진짜. <웃음> my my tooth in m t e e 아 강아지? y yeah. <웃음> 아 진짜 예쁜데. 어네 아, 누나 일화. 오 wow. God of you. Uh, 진짜 쁜데너쁜 You so good. <웃음> <웃음> What's your name? My name is Jack. Jack. Um. <웃음> 한국 이름 있어요? 아, uh, 없습니다. k o r e a 없어요? 없습니다. <웃음> 예쁜데.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아. 아, 너 방에 추워? 방에 서콜드 왜.. 왜 유스.. 어.. 재킷? 재킷? 아 남방이 안돼! 안 따뜻해! 아.. 히타 없, 없어요? 히타? 아.. 안돼 안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네. 아, 아. 히타 있으면 안 추워 맞아 안 추워 한국 바닥 짱이죠? 아.. 네, 알았어 알았어 어디 살아요? 아.. 인도네시아 살아요 아.. 한국 아니었어요? 와.. 난 한국인인줄 알았잖아 진짜 <웃음> 인도네시아 발리 놀러와 재밌어요? 아. 인도네시아 좋은 점 아.. You, you want.. You want going to Indonesia maybe? 인도네시아.. 음.. 인도네시아 가봤어? No.. 아. I'm.. 여권 없어.. 아. I'm not f i y i n g 여권 만들어 해.. 아.. 아.. 인도네시아. <웃음> 인도네시아야방글라데시 마 마이.. 우리 언니 아, 방글라 아저씨 대 아.. 인도네시아 너무 좋아 헉 아, 뭐가 좋아? 아.. 바다? 음.. 음.. 여행 팁이 뭐지? 그.. 트랩 팁! 팁! 인도네시아 팁! 팁! 팁! 음.. 음.. 아.. 아.. 여름.. 여름 바이케션 어.. 컴터 인도네시아 o k 이 y u r u s u n y a r m a e an bisa, maybe <웃음> samanon, samanon, s a a n 요 m o n s a 요 s a o s a m n o 요권 <목소리> 음. 아, nice. and 요권 요권 요권 is 호텔 맞죠? 요권 is 호텔 nice 요권 and 요권 요권 만나러 해 어디인데? 한번 한번 가볼게 사모. 인도네시아 사무실에너뭐 아, I, I will 여권. be tourist guide tourist guide 아, for you for you 아. what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한국 u 아, 번역까? 투리스케. 아, <웃음> cool.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놀러 와. 우리하고 같이 토킹 토킹 하자고. 투리스케. I, I want uh. 투리스케 uh, for you. a i t m um, i e m I m uh uh uh 팝하고. Uh, 아, 그래? o 인도네시아 가면 좋아해. 놀러 uh, really? 래 <웃음> 한국 오면 같이 놀아. 아, uh, I'm sorry. 가이드, oh, 가이드. Oh. Uh, you you wanna be my guide? 뭐, uh, you, you want to be guide for me? Quiet. 가이드, 가이드. 가이드. 인도네시아 uh, 한국 가면 아, uh -huh. uh, 너로 같이 가래? Of course, 산 카카오, o 산 용산, 이서디카카 서울, 서울에? So 서울, 서울, so 서울, 서울, 서울, 이어서데 서울, 서울, 서울, 수도... 서울, 서울, 서 서울, 용산, 수도, 수도가, um, 용산? 서울, 워울 용산. Um, 용산 용산? 응.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 용산? 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서울, y o n 음음 um, 누원 um, 아 지하철 지하철 역 어디인데 지하철 음 제가 갈게요. 바로. 음. 강남. Yes. 와. Wow. 좋아해. 강남. 하! 스크 아, 아파트 비싼데. 아. <웃음> 우리 우리 아파트 안 살아. 아. 또 가나. 그러면은, 그러면은 <웃음> 어디데 집. 우리 빌라 빌라? 와, 아, 비싼데? 빌라? <웃음> 너 둘이 살아요? 네우 엄마랑 아빠도 아. 강아지도 강아지? 저봐. 응. 우리 강아지. 강아지 어디서? 파이브 마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모션 일해. 아, 부모님 모슨일 해? 아 부모님 엄마는 주부. 그냥 음, 가정주부? Oh, I don't understand. 주부 음 um, just mother. 아, oh, mother in Yeah. 집에 서 uh, 그냥 집에. Yeah. 음, um, um, 가족은 몇 명이세요? Um, person is four. four? Person. Ah, 사람. 명? Ah. 네 명. 음. 강아지는 다섯 마리 아이고 좋아요. 어 강아지 좋아해. 예쁘다. 콜! 예쁘다. <웃음> 강아지. <웃음> <오>. 어. 그러면은 <웃음> <웃음> 아버지, 어머니. 아, <웃음> uh -huh. uh, you know uh, and o n n 남자가 없어. 남자 아빠. 오빠만 아, 아, 아빠만, 아빠. <웃음> <웃음> Brother, I want two brothers, uh, but nothing. Uh, maybe I want to be your brother. I guess I'm there. w h s o a o o p Opa. Oh, you, you, you know, o p Opa, Opa, Opa, Opa, Opa, Opa, Opa, Opa, Opa, Opa, o u a Opa, Opa, o p Opa, Opa, Opa, Opa, o p Opa, o p Opa, o p Opa, Opa, o p o p o p o p o p Opa, o p Opa, o p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You know? mm. que, um, um, one girl, uh, singing 오빠 오 i n wait wait 잠시만요 오빠 나나나나나나 아, 아빠 그 <laughs> <laughs> <laughs>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언니 혼나는 중. 혼난 중? 엄마한테 혼나는 중. 음. 냉장고 문안안 안 닫았음. 냉장고? <웃음> 냉장고 문을 안 닫았음. 문안닫어 어. 기스 완전 와. <웃음> 추워. 헤따 헤따 헤따 있어요. 히다. 아 근데 음식 다 망가져. <웃음> 한국은 김치 냉장고가 있잖아. 오, 그래. 아 그래. 김치 김장맛 그래서 뭐면 치킨 전화 해봐. 후라이 치킨, 양념 치킨. I like um honey c o m b Honey e a h Um 치킨 종류. 그러니까 아. c m e n h o n e 아콤 o m b 부페? 부페? 부페... 갈... 부페... 어, so. c 음, 음, a 당, 마시, sir. Calp. 이 부... 부... t o m a h 마요어다 a l 소 o h 음... Uh, 어떤 뷔페? 호텔 뷔페? 음... 뷔페... I don't know. 뷔페. <웃음> 그냥 뷔페. 음... Um, I think... 마논? Oh no. 물가 너무 올랐어. 어디? Oh. Okay, so high. 이 마논? Maybe? 같이 갈래? 한국 가면은? 같이 거야? 응. 아 <웃음> 약속해줘. 복사 복사, 스킨, 복사? 스캔 스캔 어... 스캔. <웃음> 한국 왜 좋아요? b e c a u 한국 아까시는 이본대 no, 너무 이본아정말 <웃음> <웃음> <웃음> 요권만 <웃음> <웃음> <웃음> 들어해. 어디인데 사무실에 요권. 요권 사무실 so w r o 요요 사무실에. 음, 어 인스타 있어요? 인스타? 인스타그램? 아 있어요. 있어요? 음. 봐 <웃음> Your <아이디. 웃음> Okay, so, h do w do? 친어 y 친 g 음, o u r a i n o a n o n t s n t a n s o t n t s t i n o m a t s o i n g t s o i n g s t s i s o m e s i n o CLSDP. No 언니 왜 그래? 심심해? 우리 언니 혼나고 왔어. 아, 어디서 My mom angry. 아, 언니가 언니. 문안 닫고 왔어. 냉장고 r e 레 r i 이 e n 냉 냉장고. 아어 냉장고? 혼나? No no angry angry a 아파마 냉장고 g 냉 is freezer. 화났어? g oh, j <웃음> okay, 아, 어 n g 어 화났어. r e e 어 e r n i 어... g j a n g o is f 다 e e z e r Ningjango is f r e e z e Yeah i m s i c k Del Sang Hyeso Ahh o n n a s o Yeah Quick, q u i c u i Wait uh, I will I will Tell you the truth What? I Sorry? will tell w i t I will I will And. l you I will 그 a r y o u u n d e r s t a n d I will tell you h a t o t g o r i r u n g d a r know. m a i n e i y 어 s a y n b i 무슨 o r a n i w i l l t e l l u m 어, uh, maybe um, I'm not understand. 아. T, T R U T H 나 얘기해. 아... 이해를 못 하겠어. I will 얘기해. I will, I will say something for you. 아, 진짜만 진짜만 얘기한데 예쁘다는 거 거짓말을 했더니. 아, 아, 아, 나 거짓말 아니야 진짜로. 진짜로. <웃음> 왜? 안해. 하지말 안해. 당신 이쁜데 진짜 웃겨. 왜? 와 어, 진짜. 얀하래. 아, 얀하래. 맞아. 한국 가봤어. 한국 가봤어? 어디 어디? 아 가봤어. 어디 어디? 인천, 안산, 서울에 용산, 여동포, 인천. 조양하산, 조양태 전환, 대구, 구미, 아.. 아.. 우아하하! 대전, 조양산 아.. 어, 수원, 병택, 아.. 어, 가산 디지털 콤플렉스, <웃음> 북북촌 <북영, 북전. 웃음> 남양주 안왔어 응. 남양주. 남양주? 안어왜나 <웃음> <웃음> <웃음> <야>, <웃음> 동 데몬 시장, 남 데몬 시장 응, 가봤어 막, 막 너무 비싸 깎아줘 하면 아줌마들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러지 않아요? 나이 <웃음> 오빠 okay. 오빠 이러봐봐 어, 나도장면칠이야 사진 어디야? 빨간색? Uh, 소나? Okay, 아 어디? 삼성역 삼성역 아 아, k s a 삼성삼성 g 삼성 k 가 h s 삼성 s 가 n g 가 o k 아, 용평. s u n g Yok, Samsung Yok, Samsung Yok, s a g o n n o n o 음.. 자스턴 너노 어! 롯데월드. 롯데월드! 어 그래 맞아 당신! 아이 왜 문자해 오케이 어! 인스타 팔로우 왜 안해? 아.. 레디포스 버스. 레이디 포스트라고요아응 음. 한국, 카지마왜 왜? 법사국 때문에 아 if you i 한국, o u 한 한국, 한국, 한국, 주는 한국, 한국, 한만이국면국수국소나보수 린나? 무슨+ 무슨 말이 알아요? 네나 yeah. 아. 18살. 어린이 24살. 2 2 2 1 2 2 2 1 2 1 221. 221. 2 나생각에, 나 생각해. 아, a s a a 들은 a n 부 h 부 o c h o 오케 o c h o n p o c h n p c n pochon, h n p o o p n o Uh, Indonesia kamenan uh, will be famous. More famous? a t w h a What? What? What? What? w h a m o u a t What? a m o u a b e c a u s e a h i n d o n e s i a s a r a t d a r What? o h a t What? w t a t a t Oh, 좋아해. 이쁘다. <웃음> 사랑하고 싶은데그케 okay. <웃음> 한국인 좋아한다고? Oh, 그래. 좋아해. 아, uh, 가수? 가수? 아, um, o <웃음> 음. <웃음> like, uh, like 가수, 가수. I don't know. 아, 싱, 싱어. 아, 싱어. And many uh, 아국사람들은엔사샷가메라 이쁘다 핸섬 라이프 데스 으음 너 진짜 이쁘 아 말린 말안 들어 <웃음> 너 진짜 이쁜데 많이 이쁜데 <웃음> 아, 안 들어, 이쁨 아아안 보여 아 <웃음> 이리 와 이리 <웃음> 와 12월 15일. 12월 t 이일2데 u 5일 2월 15일. 2월 n 5일 한달에 5백만원, 5백만원. 음. 이백만원 이상이면, you can g o i n to Indonesia, o l o t I will be tourist, uh, 한국 mm. cool. Yesterday, I met uh, Korean people in my city. Wait. 진andare nanan uri r o s i 산 공장 a b o n y a g j a n i 2 m a r 아 a i understand s n 님이 w 아, 월 e l c o m e e 나, 생 n 나, 생 n g e r 생 n g 나생 singer, singer, s i n 음 e 람마 i 달라 머리카락 c 어 일어나 머리카락 길어? 아이 어디 가? 어디 가? 아니. 어디 어디 가? 나중에 또 해요 오케이 okay. 바이 okay. 아, 아, 아, 인스타그램 아, 줘봐 응, 음, 좋땅 아, oh, 됐어?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will uh, follow your Instagram. 대 땡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잘요이하하 i h o n k o 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뭐 해요, 지금? 뭐해요 지금? 아 이거 먹고 있어요 뭐야 이거? 타르구젤리 땅콩? no, 젤리 아 젤리 알았어 어디서요? 음. 어디서요? 아 어디 있어요, 어, 어디 huh. I'm home 아, 집어디데요 인천이요 아 인천 인천 구월동? 인 대한민국 살아요? 안산 살아요. 음. 아.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아, 뭐 먹었어요? 순대국밥이요. 순순돼지고이 순대국밥. 순대국밥 오 알았어. 맛있어요. 어디인데 인천에? 월동이요월동 well <웃음> 신세계 좋아해. 응. 어, 오늘 갔다 왔어요. 어, 어, 신세계 가 왔어. 인천 터미널 맞아? 어, 맞아요. 아, 터미널. 몇 살이에요? 스물한 살이요. 스물한 살? t w e 아 알았어 알았어. 어, 몇살 가지고요? 스물한 살. 어, 나? 나, 몇 살같이 보여. 요3월한 살. 음, r e h 몇 살이에요? 내 e You're sorry. You're sorry. y o u 맞아요? o r r y You're sorry. y 알바 r e y yes. e 아 무슨 뭐 일해? 어, 회사에? 음, 아 호텔에서 일해요. 아? 호텔? 호텔? 요관? 그랜드 하얏트. 아 호텔. 모해 뭐 모요아 뭐 어, 호텔. 어.. 룸서비스? 어, 룸서비스? 아 알았어. 아, 월급 많아요. 어. 어 그런 거 같아요. 많이 적지는 않아요. 아, 호텔 호텔 이레스 일헤 칼모레게스 올마요 지금. 아, 어, 회사에 알아요. 아, 어, 한 달에 올마 올마 올마나 월급은. 아, 호텔이요? 어, 호텔 올마요. 어, 한 달에. 어, 400만 원? 400만 원? 예스. Yes. 와, 많아요. 진짜. 아, 좋앙. <웃음> 와우 wow. 안 힘들어 일해? 호텔 어떻 힘들어요? 어 뭐가 힘들어? 어떻게 힘들어요? 일단 발이 너무 아파요 아 아파요? yeah we have to <웃음> take a shoes like high heels 침대? 침대? 아. 침대. high heels high heels? So, my feet is so hurt. o o t i s s o h u r t 제부터아 며칠부터 어, 며칠까지 이래 저이어 다음 주노러 가야돼 인천에 아 이름이, 진짜요? 이름이 뭐야 김연지요 김연지 아, 진짜 이쁜데요? <웃음> 머리카락, 귀로 많이 예쁜데아 인천 혼자 살아요? 아니요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 아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요? Where are you? Where are you? Oh, o s a s a 없어? 왜? 당신만이 예쁜데. <웃음> 감사합니다. 아, 어, 당신만이 예쁜데 왜아 어, 남신 없었어? 그러게요 왜 없을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어, 립립아일 어. 안해 오늘은? 지금 너무 늦었잖아요. 그렇겠죠. 아, 딱딱 했어. 아. 뭔소 뭐, 얘기해? 나 생각해. 아무 말 조금만 알아요 음. <웃음> 안산 사신다고요? 음. 어디나 사람이세요?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음. 인도네시아 사람요 알죠. 제 남자 제 친구 남자 친구가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아, 진짜야? 네, 너 남자 친구? 아니요. 제 아, 친구의 남자. 아, 친구 남자 친구. 아. 인도네시아 사람? 어디인데? 아. 한국에 살아요. 네, 한국에 살아요. 너 친구 어, 이름이 뭐예요? 제 친구 이름이요? 응. 어, 어. 김여진. 김여진. 어, 김여치. 어, 서울에 살아요 아니요. 어디데 아, 인천? 인천 사람요. 사러... 아, 어, 저 친구 어, 한국 사람. 어, 어, 남신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똑같아 음~~ 지금 서울에 살아요 음~~ 여, 여자는 어, 한국 한국 여자 어, 인도네시아 남자 음흠. 음~~ <웃음> 서울 자주 가세요? 음~~ 자주 네. 안 가요 서울? 서울? 네 잠 <웃음> 담수... 어디 가는데? 직원 이으면은 서울에 같이 갈래? 저요? 응저 쉬는 날 하루도 없어요. 저 맨날 출근해야 돼요. 아... 그래요? 어떡해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토요일, 일요일 둘다 출근해요. 출근? 아 알았어 알았어 언제 휴가? 어, uh, maybe July. j 아이폰 다래, 세개없어요 어, 그죠? 그 전까지 안 쉬어요. 아, 알았어 알라어 아, 그러면은 월급 많아요. 사백만원. 많아. <웃음> 아, 진짜 좋아요, 열심히. 해. Thank y <웃음> 진짜 이쁘데감사합니 <웃음> <웃음> 한국 여자는 사랑하고 싶으데이수 <웃음> 아, <웃음> 음, 있을거에요 <웃음> 아, 위에 뭐에 이거? 란 어, 그냥 조명 Yes, Mori Kara, Emango, Hiro, Hiro, Hiro, Hiro, Hiro, Hiro, Hiro, h 일 일해 일 하죠 어, 어.. 몇 시부터? 언제부터? 몇.. 어.. 뭐.. 주. 회사가 멀어가지고 여기서 6시 반에 나가야 되거든요? 6시 반.. 아침 6시 반? 네 그때 나가서 퇴근이 10시 반 10시 반.. 어.. 밤? 아이고.. 지금 안 나. 어떻게 아 요소시 요소시반아침밤요시반 카지 아이 그치 아 호텔 이래안 힘들어 어냥아이나바다카타어 힘들어요. 어떡해 힘들어 그냥 올라 하는데 어메로 가는데 <웃음> 리포 리 어.. 리프.. 리프.. 어, 에스컬레이터? 무슨 얘기해? 음. 리프.. 리프 에스컬레이터? 음.. 에스컬레이터 아.. 아 어, 올라가면은 아 어, 밑으로 가면은 어.. 에스컬레이터 있어요 안 힘들어요 아 근데.. 근데.. 구두 신어야 돼서.. 미몇미 호.. 호텔? Oh, too many. h five star, five star. Oh yes. Oh. Big size hotel. h huh? a h uh, hotel big size. Five oh stars? yes, really, really big size. Oh, wedding hall, wedding, w i n g room, w a i t i n g room, a n we have wedding hall. 웨딩홀.. 레스토랑오산 okay. so 봤어.. 웨딩홀.. 호텔.. 그렇게.. 호텔.. 아 와우.. 가안산에 살아 아 진짜? 너로 와 그래 그래 시, 아.. 롯데월드 가.. 가고싶었네 가시갈래? 롯데월드? 아.. 아이스케팅 이 해봤어? 아 해봤지 잘해? 나 아니 못해 못해? 뭐 <웃음> 많이. 많이 떨어져? <웃음> 응 자꾸 넘어져 왜? 왜? <웃음> 못해 가시갈래? 시켜리서매이 가시 그래 다음에 가자. 아. 너 인스타그램 아이디 있어? 아 있어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적어줘. 아 줘봐. 인스타그램. 응? 인스타그램 줘봐. 요내 인스타그램? 아내 인스타그램 달라고? 아니 너 인스타그램을 적어줘. 그럼 내가 팔로우를 할게. Let this pass. Let this pass. 아 그래. 들어봐. 어, 어, 어, 아, 아, 미안해, 미안해. 내가 좀 화가 났어, 지금. 어, 어, 어, 왜이이 아.. 아안해해안해해내좀화화났 어, 어, 지금. 찮찮아 I'm sorry about uh, Korean languages if okay if, okay okay if I use banmal banmal? Right? because I don't know about Korean languages um, banmal ah, okay. now I don't care oh, you don't care? yes, banmal Be is all day because uh, uh, yesterday I met uh, Korean people yes is angry about uh, my language is uh, using uh, banmal language banmal language yeah banmal is some people think banmal is a, a bit rude uh -huh. but not me oh that's okay thank you c a m s a m e l a yes some people are angry uh, I use banmal languages <laughs> Be Because I, I don't understand uh, about uh, Korean speak Just uh, a little bit h uh, a n g m a l chom halsu i s a y okay, o Okay, okay Okay, nice to meet you uh, Bye bye Zal sayo Zal sayo